사단편사단편사단편 안하용입니다! 늦게 도착 좋사합니다! 사단편 입니다! 8잔! <웃음> 8잔입니다! 파이쟨, 8잔! 파이쟨? 8잔입니다! 8입니다대군대 사람입니다! 우엔발! 우엔발! 구보 중에 군가합니다! 군가는 멋진 산아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멋있는, 하나님, 하나님 군대 라이, 만취우, 갑시다 s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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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나이. 마지막 우유.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도맛있방뮬서푹 놓고 먹는 게맛있아 어떻게 먹어요? 아, 정말요? 이거 딸기 우유. 이거 아, 아. What? 이런 거 먹어요 아니에요? 하, 왜냐하면 이거 같이 먹었으면 조금 조금 이상해요. 아마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치즈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더 맛있어요. 맛있다고? 맛있, 맛있, 맛있, 맛있, 어 맛있어 느낌 있어요. 우와! 음! 와! 엄청 대박, 이거! 와! 진짜 맛있어요! 으!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이거, 이거 먹어봐봐. 음~~ 와! 어! 이게 계란! 계란! 계란 어떻게 먹어요 혹시? 이거 계란 조금 기다려 이거 이런 거요? 와! 계란 사르드! 이거 계란 사르드 진짜 맛있어요 아! 이런 거! 이거! 여기! 여기! 아!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세상에 진짜 제일 맛있는 버거예요 저 생각에는 왜잼 여기 진짜 왜잼잼 잼, 잼, 잼 같이 이거 사르즈하고 이거 고기하고 치즈 진짜 엄청 맛있어요 진짜 this is really good 음. 너무 음, good 이거 아니에요 주할때 이거 먹으면 안 행복해요? 저거 <놀람> 어요 <놀람> <놀람> <놀람> 이거 이거하고 엑스조 이거 더 맛있어요 소석기 우유! 딸기 우유 만들고 있어요? 딸기 우유? 딸기잼딸기 우유 만들어요 딸 우유 왜 딸기 맛 조금 없어요? 음. 와 엄청 맛있어요 우와 음. 딸기 우유 이거 3, 이거 하나, 둘, 셋, 세개세개 세개 이거 우유 안에 끄룩끄룩기끄 있어요 콩판 와, this is so yummy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빵 아니에요 음~~ 딸기 우유 아.. 음파 닭이 오유 쿰구. 음 이거 엄청 맛있어요, 어 떡해요. 매일 이거 먹으면 또돼요 huh? If I meet t o u soon, I will make this. To see you, see you, s 저는 you, see you, see 아, 딸기, 이거 딸기 소스, 딸기 잼 다, 이거. 음. 음. 우와! 진짜 맛있어. 음. 꾸니 라인 다시, 다시 이거. 다시 이거. 아, 진짜 배고파요. 다시. 혹시 다시도 돼요? 반복해? 아, 저는 한 개만 있어요 어, 아 어떡해요 I forgot to take a picture 아마 내일 다시 만들어요 내일 또 이거 먹어요 군인 군인 간반 컵백 만들습니다 커피 준비했습니다 이들 분들은 꼭 보고 배우세요. 선님들이 신나서 반장하고 다녀들 겁니다. 이,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마이크로웨이브. A few moments later. i c a n c u p 똥인가요? 똥 <웃음> <농> 아니에요. 와 준비했습니다. 음. <웃음> <웃음> 맛 이상한 씁니다. 조금 맛 없어. 다이, 다이, 다지 다이지, 다이지 않아? Not sweet. 이거 먹을 때뭐먹었어 몰라요. 짬 같이 먹어? 딸기짬, 딸기 곰팜 컵킥. 딸기 Nope. 조금 이상해요. 진짜 조금 이상해요. 이거 이거 군닌밥 아니면 이거, 이거 진짜 군닌 밥이에요. CPR, CPR 배웠습니다. y Uriah, o y t u h a n d t g a m a b a Uri, plus <laughs> your eyes, just a second. Good game, the Kunseguariata is <laughs> your i r Alright. Alright.